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오늘 건설주 뭐 흐름이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한번 네. 건설주들의 흐름을 어, 보시고 차트를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 어, 지금 보시면 신세계 건설이 가장 좋았죠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어, 장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, 그리고 배너홀딩스는 다물리 관련해서, 다무리를 매각 관련해서 어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흐름이 어 대형주 또 중형주 소형주 아주 뭐 흐름이 좋습니다. 그래서 신세계가 오늘 퍼는 7배 수준이고 PBR 건설주 평균 PBR은 0.8배 수준입니다. 어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, 신세계가 오늘 급등을 했지만 아직 800억대 배노가 800억대 어, 그리고 삼성이 어, 5조대의 이런 기업 어, 또 대우 1조 9천억 어, 3%에서 6% 아주 큰 폭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천억이 안 되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뭐 아주 흐름이 좋죠 어, 배너 외에도 뭐 프리엠스 400억대, SC 400억대, 어, 신원이 600억대 어, 이런 뭐 천억이 안 되는 종목들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펄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이제 저포주들이 대다수죠. 신세계 7배, 대우가 5배 수준, 신원 서한 5배입니다. 지능이 SC5에서 뭐 2배, 동부 DLE, 뭐 거의 뭐 낮은 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다수고 PBR이 이제 5배가 안 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아 그럼 간단히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세계 어 뭐, 바닥권에서 뭐 상승률이 좋았습니다. 200일선에서 살짝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고 어, 다음 삼성엔지니어링 이 어, 다시 상승세를 또 이어갈지를. 어,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2만 0천원대의전 고점 라인대에서 어, 이렇게 한 번씩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대우건설 신원이 뭐 1월 초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서안이 지능이 어, SGC 이테크 일성이 DL ENC